차 사고가 났습니다 여기를 봐왔고 제가 뒤에서 초록불로 바뀌었는데 너무 세게 액셀을 밟아가지고 그래서 앞에 있는 차를 꽁 하고 박았어요 뭐 이런 상황인거죠 이렇게 빨간불에 대기하고 있다가 옆 차선의 차들이 파란불이라서 출발하는 걸 보고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출발을 했는데 앞차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 차를 들이박은 거죠. 바보같이. 지금은 경찰서에 사고 경위 신고를 하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차 앞에 운전사 분이 타고 계셨고 우버였나봐요 뒷좌석에 두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데 그 승객들이 이제 목이 세게 부딪혔다 해서 병원을 갔거든요 병원비 보험을 위해서 사고 경위를 신청을 하러 갑니다 지금 경찰서에 가고 있어요 아... 일단 내눈시야라고 해서 조사 경위서 같은 거를 써가봐야 되고 그리고 다행히 차 보험이랑 이제 사람이 다쳤을 때 차량 접촉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이제 사람 병원비 치료비 이런 것들이 나오는 보험을 다행히 들어놨었네요. 세그로 오블리가토리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차량 세금 낼때 무조건 들어야 되는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305회 배 정도? 그 정도까지는 이 보험에서 커버를 해준다고 합니다. 어제 다친 승객 두 분이 병원을 가셨기 때문에 조사 경위서 번호랑 접수 서류, 서류 번호를 줘야지 그분들이 이제 보험료를 청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세그로 오블리가토리오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천천히 볼게요. 첫 번째로 사고가 났을 시에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라고 되어 있고요. 그 후에 칠레 경찰서에 가서 이제 사건 접수 신고를 하게 되고요. 사건 접수를 할 때에는 차량 번호가 필요해요. 사고 차량 번호가 필요하고 접수 후에 세르티피카도 이제 증명서를 받아서 갖고 오라고 합니다. 보험사에 병원에 들어간 영수증을 보여주고 돈을 청구를 하면 은 모든 것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거는 세르티피카도 악시덴 때 사고 증명서 그리고 병원 증명서 진단서가 필요하겠죠? 보험 접수를 하고 모든 영수증을 보여준 후에는 10일 이내에 보험사에서 금액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급 금액은 병원비 같은 경우는 305회, 한 100만 페소 정도? 혹시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도 같은 금액을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아, 내가 살다 살다 경찰서를 다 와보네. 아, 나 태어나서 경찰서 오는 거 처음임. 칠레의 경찰은 이렇게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띠로 <목소리> 등지할 con constancia para cubrir el seguro obligatorio sí. p e la l e c i ó n d la c a i ó n pero me d i e que hay una persona leccionada y tiene que verlo no con u i d a d o pero para para el seguro si, porque hay una lección porque hay u a persona leccionada p n r el e g u r es seguro s e n u e n a l a g u s a d o la m e c c i n pero acá dice que hay que hay que 레논시아 프리메로 이 경찰서에 갔었는데 경찰서에서는 내가 그냥 사건 접수를 한다고 하니까 그건 안되고 무조건 그 다친 사람들의 세리티피카도 레시오네스를 갖고 오라고 쫓겨났어요 다쳐서 병원에 갔다 온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된대요 그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다시 와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사고가 난지 며칠이 지났는데 미안하다고도 얘기하고 안심을 시켜줬어요. 왜냐면 칠레 사람들은 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한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보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보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병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차량 수리 해야되면 수리하고 다 하세요. 그리고 저희 보험 처리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어이없게 보험처리를 쓴 거예요. 변호사를 써갖고 변호사를 진짜 변호사인지 가짜 변호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가스도이고에코노미코를 달라는 거예요 생활비를 달라는 거야 생활비를 이뭔 개소리야 고속도로 이런 데서 차를 박거나 해서 굉장히 크게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빨간물에 있다가 뒤에서 콩 박았는데 그거 가지고 생활비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짜 어이없는 게뭐 아침 8시, 9시에 박아서 그 사람이 병원 가느라고 하루 일을 못하거나 뭐 직장을 못 나갔다 그러면은 그래 생활비 달라고 하면은 뭐 타당한데 그때 시간이 5시 정도였거든요. 4시, 5시? 오후 4시, 5시면은 이미 퇴근하고 집에 가는 시간인데 무슨 생활비를 달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그 사람들은 내가 외국인이라 그런지 뭔가 벗겨먹을 게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우리도 변호사를 썼어요. 너네 변호사랑 우리 변호사랑 얘기를 해봐야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 경찰서다. 신고할 테니까 영수증이랑 진단서 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갑자기 잠수, 잠수를 타버린 거야. 처음부터 병원에 안 갔거나 혹은 병원에 가더라도 보험이 있어서 그 보험으로 전액 커버가 돼서 영수증에 영원이라고 나왔거나 그래서 나한테 못준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으로 다 처리가 가능하고 차 사고가 날 때는 첫 번째 까르네 찍고 맞댄 때 찍고 그리고 그 사람 전화번호 그 자리에서 걸어가지고 그 사람이 받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보험 처리를 하면 되고 만약에 내가 들이박았을 때는 이제 그 사람한테 파텐때 찍으라고 하고 내 주민등록번호 알려주고 내 번호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보험 처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보통은 그 자리에서 돈 얼마 줄 테니까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친구들 중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처리하는 것보다 싸고 이제 그 사람도 솔직히 기스 뭐 하나 조금 찍난거 가지고 보험 하기는 귀찮으니까 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사람 봐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